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해내는 성과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 일에 임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인풋과 파워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파워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 날 때부터 힘을 가지고 나왔다 라고 봅니다 자동차로 얘기하면 탱크에 이미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풋 같은 유형은 채워 넣어야 되는 상태 채워 놓고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자기 보유하는 힘을 얘기하는데 그런 경로와 형태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 특성도 달라지게 되고요 어떤 적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두 개를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 파우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조건도 좋고요 그리고 자기가 주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도 매우 강합니다 소위 이런 경우에 고집이 세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우 유형의 아이들은 일찍부터 내가 할래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일찍 드러나고 또 이제 그렇게 고집을 세우기도 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독립적이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스스로 해쳐나가니까 자조적이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또 고집이 세다 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엄마 말을 잘안 듣는다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면 인풋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엄마 해주세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어존하는 형태의 발언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엄마가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느냐 또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특징은 세상에 반응하는 것을 다르게 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인풋 유형은 처음부터 에너지가 꽉 채워진 상태가 아니고 계속 에너. 에너지를 받아 넣어서 활용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채워넣는 시간도 걸리고 또 이런 에너지가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바로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채워넣는다는 행위는 그에 대한 행위는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적당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리가 바로 섰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때 행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행위가 일어납니다. 반면 파워 유형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지 하면 그 행동으로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행동력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두 가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풋 유형에는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좋은 것은 장점이고요 어머니가 이끄는 대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대로 선생님이 또 이뻐하는 학생이죠 어, 선생님이 이끄는 대로 갈수 있는 유형이 인풋이라고 하면 파워 유형은 행동력이 좋고 우리 사람 관계보다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 하고에 놀면서 성장하고 또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파워 유형입니다.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또 협력해서 뭔가 같이 하기도 하고 해서 이 과정 속에서 자기의 경쟁력을 길러내고 더내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그 부분이 자극되어서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낸다는 점이 파워 유형의 장점이고 특징입니다. 그러면 은 어떻게 환경을 노출시켜 줘야 될까 라는 부분을 이런 특징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에너지가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계속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인풋 유형은 다 납득이 될 때까지 행동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은 꼼꼼하면서 느린 모습이죠. 네, 행동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른이나 어머니한테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따약하게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그 유형이 과잉 반이 반응이 되었을 때 항상 부모 입장 에서는 그 반대적인 성향에 대해서 욕구가 일어나죠 그러면 니 알아서 좀 해봐라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너는 왜니가 행동을 빨리 빨리 하지 못하느냐 왜 이래 느리느냐 이런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걸 요구를 하게 되고 또 반대로 파워 유형의 아이들은 지나치게 몸으로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것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행동력 이 너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 행동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섬세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또 과연 반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반대적인 어떤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좀자분하게 해라 생각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요소에 대해서 욕구가 강렬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선인장인지 외화인지 장미인지 이런 특성을 잘 안다면 그게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우 유형의 아이들한테는 스스로 행동을 하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실패를 하고 또 실수를 하면서 동시에 나가는 것이 이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한번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흡수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빨리 몸으로 익히게 되고 몸으로 익히는 것들이 한번 경험하면서 익혀내는 것이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워 유형은 반면 이제 인풋 유형은 굉장히 치밀하게 정리해서 다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고요 자칫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주저앉게 됩니다 다시 또 하지 못하게 되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두 유형의 힘을 쓰는 모습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아이 유형이 인풋으로 힘을 쓰는 아이인지 파워로 힘을 쓰는 아이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때 인풋의 유형은 좀더 더 치밀하고 분석하고 해서 지식을 더 많이 넣어줘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고요. 파워 유형은 경험치를 많이 쌓아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특성을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